건강하신 분이다. 음, 음, 음. 그럴 경우에는 치매보험보다는 일단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을 먼저 권해드려요. 음, 음. 네.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일단 은 네. 끈기있고 성실한 설계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경도치매나 중등도치매때는 만원이 나오는데 한 달에 삼십만원이죠일년이면삼백육십만원이죠 이거를 삼년만 받아도 천만원이 넘죠. 놀라지 마세요. 네. 50대 기준으로 여성은 3만원대 남성은 2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오. 60대 기준으로 여성은 4만원대 남성은 3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치매나 간병 보험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어져서 추천 하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과거의 치매보험과는 정말 다르게 최근에는 이 간병비 그리고 이런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담보하는 상품들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어. 이런 실전적인 경험이 들 워낙 많으시니까 음. 어떤 상품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아요? 선행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돌봄 환경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네. 드려요 만약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다고 한다면 집에서 한 어느 정도는 케어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음. 음.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중에 돌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야 될 담보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 집안에 형제들도 많고 돌아가면서 간병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케어할 담률이 높아요라고 하시면 요양원비나 이런 비용이 드는 거는 상당히 적을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제가 케어 담보라든지 또는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시설에 놓으실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시설에서 내 부모가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 지원이라든지 음. 또는 요양원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요양원비가 좀 지원이 되는 음. 게 있다든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점점 중증으로 갈 확률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음. 경증에 머무를 확률이 없습니다근데 음. 실제적으로 지금 경증으로 생활자금을 좀 넉넉하게 받기 위한 보험은 없어요. 음. 경증 생활자금이 그래도 3년 정도는 지급되는 음. 담보가 있었는데 일단은 절판돼서 없어 손해사에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한도가 10만원이에요 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이에요 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라 한다면 경증부터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비용적으로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담보 특약을 찾아 헤매셔야죠 네네. 지금 경증진단금은 많이 넣어봐야 1 천만원이거든요 네. 1 천만원을 한 1, 2년 쓸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증이나 중등도 때까지도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원비가 나오는 음. 담보가 있어요. 있어요. 음. 이게 하루에 만 원씩 나와요. 음. 어, 경증 중등도 때까지 나오는데 중증으로 발전이 되면 하루에 이만 원씩 나와요. 음. 그럼 일단은 중증으로 발전될 확률은 이, 우리 제껴놓고 음. 설명을 드리면 어, 경도 침해나 중등도 침해 때는 만 원이 나오는데 한 달에 삼십만 원이죠. 일 년이면 삼백육십만 원이죠. 이거를 삼 년만 받아도 천만 원이 넘죠. 어. 근데 요양원에 삼 년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모셨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확률은 적죠. 그러면 십년 정도를 내가 그 돈을 받는다라고 치면 삼천육백 그러면 어떤 진단비보다 막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중증으로 진제 진전이 되면 2만 원이니까 한 달에 61년이면 723년만 받아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담보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보장받으려고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고시대를 내다본 좀 미래지향적인 담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특약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1순위다? 1, 1순위는 간병인 지원이고요. 2순위는 요양기가 나오는 특약인데 데 요거는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간병인 지원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음. 어쨌든 입소를 하셔야지 그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음. 되시고 근데 주계약은 무조건 중증생활 간병자금을 넣어야 돼요. 음. 회사마다 보면 은 가장 큰 보험료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증생활 간병자금입니다. 보통 뭐 100만원씩 이렇게 세팅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낮추면 은 다른 진단비또 비율을 다 낮춰야 돼요. 네, 네. 그렇 이 세팅이 되는데 어, 이 제가 사랑하는 이 상품은 가장 최저로 하면 월 20만원 정도까지도 낮출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굳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중조생활 간병장은 무조건 나는 100만원 맞춰주세요 하시는 음. 분이 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40만원 만는 어. 어 왜요또 40만원 넣고 아까 요양원비 나오는 특약 있죠 네네. 그러면 중증일때 요양원비가 하루에 2만원씩해서 아, 한달에 아. 60이거든요 야, 그럼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맞춰지거든요 음. 거기에 간병인까지 지원받으면 근데...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그백원은 그냥 세팅해주는 게더 보험료는 훨씬 높죠 아, 아. 네, 높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보험은 유지가 중요해요 음. 그리고 저한테 보험을 가입했을 때 90세, 100세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때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제 목표거든요 음. 저는 제가 설계사계의 모소대나무가 되고 싶다고 아. 얘기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주시면 되시고 음.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제 철학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그래서 돌봄 환경을 따져서 담보를 구성하시고 우선순위를 음. 두시는 거 요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하, 도대체 그 단품은 뭐냐 궁금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일마인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회사에서 협찬을 받거나 음. 광고비를 지불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음. 이거 뒷광고 아니고요 음. 네, 분명히 이거는 제 철학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때까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이 음. 앞으로를 위해서 좀 효율적인 구성이다라는 음.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상품은 어, 라이나 생명의 전에없던 실속 치매케어 보험입니다. 음.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 제가 음.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비가 나오는 치매케어 특약도 넣을 수가 있고 네. 간병인 지원도 넣을 수가 있고 음. 어, 요렇게 골라서 넣을 수가 있는데 아까 묶어서 가는 음. 그 요양원비와 간병인이 묶어서 가는 특약을 음. 넣고 주계약을 최소로 했을 경우에 네. 놀라지 마세요. 네. 50대 기준으로 여성은 3만원대, 남성은 2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어... 60대 기준으로 여성은 4만원대, 남성은 3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어... 어, 엄청 싸네요 엄청 싸죠 어, 저한 10만원대 생각했는데 네. 네. 또 하나의 혜택, 간병인 지원 어... 일에 13만원이나 15만원만 하셔도 여러분들 1년 계산하시면 초. 여러분이 계산이 되실 거예요 어... 이게 가장 큰 혜택이거든요 네. 그리고 3년형 갱신형이라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치매일 때만 간병인을 지원하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상해나 질병일 때 간병인 보내주는 그일당 있죠. 네.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갱신율도 낮을 거예요. 어... 꼭 탑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어, 나중에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어떻게해요 라고 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럴 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무책임해서가 아니고 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갱신형 담보나 갱신형 보험은 음. 언제든지 내가 유지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 음.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를 해야거나 삭제거나 해야 된다. 이런 음, 말씀은 전 그걸 필요해요. 전제로 해서 가입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보고는 어.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갱신형 담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사전에 설명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 설명듣지 않고 가입하실 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 이 50대, 60대 계신 분들이 갱신형 없이 보험 구성해서 지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실비도 똑같잖아요. 네, 네. 실비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유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음. 이걸로 과연 될까요?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음. 라고 하면서 이제 진단비를 구성을 네네. 원하시는 분이 오히려 있으세요. 네네. 경도 플러스라고 해서 음. 경도 진단금만 구성을 하시면 나중에 중... 이때또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500만원까지 구성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 한도 500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중증이 돼도 또 500을 드려요 어. 그럼 진단비는 총 1만원이 0 0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올 어떤 비급여 치매 네. 신약 같은 거 음. 뭐 구입비용으로 한번 쓰셔도 될것 같고요 50대 기준으로 했을 때 경도 플러스 진단금까지 탑재를 한다고 음. 한다면 한 만원에서 만이천원 정도 더 추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5만원 넘어 요 60세 기준으로 해서는 또 역시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올라가시면 되세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이고 근데 이 개전제는 뭐냐면 음, 보험은 진짜 유지다. 라는 그 전문가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설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욕심내면 끝도 없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실속형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충격적인 상품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 영상 보시고 치매보험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음, 저는 가장 최우선으로 선행하는 것을 기존 보험의 진단이에요 치매보험이 이제 가장 가입의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음. 우선순위가 되는 담보들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음. 근데 그 전에 선행 과정에서 준비되지 못한 것들은 좀 보안 가입을 도와드리거나 음. 건강하신 분이다 음. 음. 그럴 경우에는 치매 보험보다는 일단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먼저 권해드려요 음. 음. 네.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일단은 더 크니까요 음. 치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보험자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음. 진짜 유병력자 보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병력자 보험은요 음. 정말 설계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 네. 이게 수없이 많은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가 지치기도 하고 음. 고객님이 지쳐서 포기하시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음. 치매보험도 특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여러분 끈기있고 성실한 설계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매의 눈이고 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전달하는 음. 설계사분들 좀 응원해주시고 저희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의 보험 선택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번나볼까요 네. 어, 영상 보시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려요. 음. 음, 몇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통화 끝에 네. 어, 죄송한데 너무 음. 정말 열심히 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양심에 찔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설계사입니다. 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진짜 상담을 진행하나 이게 궁금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음, 네. 어 과연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을 내리는지 궁금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좋겠냐 조언을 얻으신 분도 있었어요 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기가 힘드신 분들이구나 음, 음, 마감에 좀 많이 몰렸어요 음, 마감주에 그래서 좀 화가 조금은 났지만 정말 그분에게 제가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음, 네. 우리 스터디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좋은 거요 예 영향력이 생기신 거고 이거는 저희 보험연구소에 파트너로 계신 전문가님들이 다 겪고 계시는 사실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너무 큰 고민 중에 하나 맞아요 근데 꼭한 번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네. <웃음> 그래서 저희가 매달 초에 스터디를 해요 오늘도 스터디 지금 10시부터 한 6시까지 계속 달렸거든요 예, 네, 보종별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외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난 배우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 거기 참석하시면 정말 그날은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날이시고 같이 뭐 토론하고 강의하고 이런 이런 날이니까 그때 오시면 진짜 시간을 비워놓고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진짜 디테일한 이야기들 어, 성심성의껏 해주실 거라고 좀믿어 그렇죠? 그럼요 네네 저도 그렇게 도움을 얻어 가는데요. 네네. 열심히 뭔가 영업 활동하고 싶고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설계사분들 응원해요. 아마 저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스터디 영상 올라가거든요. 네. 스터디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 그분한테도 좋고 문사님들도 좋고 네, 고객님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얘기까지 또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진짜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